네, JK 성형외과에서 치료 목적과 함께 휜코 수술을 한 제임스 그리고 제이슨 코를 만들어주신 김성식 원장님과 3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3편에서는 우리 제이슨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준비됐어요? 항상 준비됐습니다. 어, 자 그럼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제이슨 수술한 이후에 그 스토리 좀 듣고 싶어요. 완전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진짜로? 진짜! 그거 놀라운 일이었어요 며칠 후에 드레싱 빼고 나서 바로 근차이 느꼈어요 12년 전에 그 똑같은 미국에 있는 수술을 받았는데 완전 아팠어요 그때 아프고 차였고돈 낭비되는 거예요 마음까지 아파요 제이슨이 미국에서도 수술을 한번 받았고 한국에서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차이를 완전히 알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다면요? 미국은 비싸고 비행기 끊고 숙박하고 여기서 생활하고 다시 돌아가 생각보다 미국이 더 비싸요 그래도 비싸요 여기 우와. 와서 오면 재미있게 관광도 할수 있고 맛있는 한국 음식까지 먹을 수 있고 아. 그래서 요즘 의료관광이 대세라고 는하더라고요 잘하는 미국 의사이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효과 없었고 여기는 효과 있었네요 확실한 의료진들의 실력에서 딱 차이가 나는 거죠 아. jk만의 비법인가요 결국은 수술이라는게 몸에 데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 정확하게 수술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수술 이후에 관리 붓기 레이저나 고압산소 치료나 붓기를 가라앉혀 줄수 있는 약재라든지 이런 처방들 좀더 꼼꼼하게 해드리는 거 24시 케어센터 메디컬 호텔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병원 내 4층에 전층을 호텔로 해서 이, 여기 안에서 뭐든지 해룸 서비스 됩니까? 됩니다 <웃음> 한국에는 안 되겠죠? 돼요 아, 아니라 수술하면서 호캉스를 같이 하면서. <웃음> 여러분들, JK로 오세요. <웃음> 안 하고 싶은 수술도 하고 싶어지는 그런 JK입니다. 지금 대본엔 JK 성형외과를 추천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안 받아본 저도 지금 추천을 할 지경인데, 제이슨, 추천할 건가요? Oh, <웃음> yes. 아, 방송 끝냅시다. 안과 선생님들이 라식 안하고 안경 쓰는 것처럼 수술은 또 가족에게 권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빠 아빠 나 코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좀 높여주는 거 어때? 라고 하면 아 이미 벌써 <웃음> 해주기로 했어요 어지간하면 안 해주고 싶은데 제 코는 안 닮았고요 가족에게도 추천하는 곳이 JK 성형외과입니다 <웃음> 사실 JK 성형외과는 이미 전 세계 100개국에서 내원을 하고 뭐 성형수술 10만 건 이상 국내 유일 보건복지부 카프 뭐 연속 3회 인증 성형외과잖아요 아주 눈부신 기록들 막 자자 하거든요 앞으로의 목표나 뭐 진료 철학 이런 것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일 큰 목표는 따님 수술? 아니요 <웃음> 실제로는 저희가 수술하다 보면은 생각과 달리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에 잘 끝내고 싶은 건 환자분보다 제가 더 마음이 크거든요. 한 번에 딱 만족스럽게 정리를 딱해 드리고 싶은데 사람의 오민 때문에 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 드리고 싶은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수술을 해 드리고 관리를 해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일 큰 목표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사고 치지 않고 <웃음> 무탈하게 쭉 지내고 싶은 게 제일 큽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JK 성형외과 오면 선생님 볼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해야 되는 거 있죠?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See ya.